그 제가 넣어놨는데 그래도 공간이 남죠? 그러니까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적어도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상태로 키면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2라고 적혀 있어요 던진이 케이블 트라고 적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뜯어봐야 <웃음> 할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카. 어? 어? 어? 어? 케이블 페를 보네요왜 케이블 페를 줬지? 자, 이건 뭘까요? 뭐 해피? 아, 구매해줘서 고맙습니다. 구매 후기 써달라고 네요 오, 포장부터 좀 마음에 들어요. 개인, 개별적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알리에서 산거 치고는 굉장히 포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드문데. 어, 마음에 드네요. 기대감이 올라 뜨고. 아, 오, 심지어 여기 또 땡큐라고 적혀있어요. 아, 뭔가 이런 품질이 문제가 있는 건가? <웃음> 아, 네, 이거 단순히, 어, 일반 케이블이랑 큰 차이 없어요. 뭐, 네. 퀵 차지 용이긴 한데, 네. 큰, 큰 차이 없는, 어, 고속 충전, 충전용 케이블 C타입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 촬영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 굉장히 많이 해요. 짐벌에 끼고도 많이 하는데, 어, 네. 근데 불편해서 샀어요. 어떤 제품이냐면, 이런 차이점 이죠 보통, 네. 테이블이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조금 안 좋죠? 네.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테이블이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물론 이쪽도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꽂으면, 이렇게 해서 위로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위로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 깔끔해지죠? 보관해놓고 물론 이제 옆으로 방향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어요 이렇게 위로 가야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굳이 구, 구매를 한 이유는 어.. 제가 촬영을 굉장히 많이 나간다 있잖아요 보통 이제 짐벌을 이용해서 촬영을 많이 나가는데 촬영을 끌게요.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케이블을 꽂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 이 케이블 선이 밑으로 너무 길게 나와 있어서 균형이 너무 안 맞아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지 짐벌이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이 케이블이 너무 나오니까 이 케이블 손상도 가면 안 되고 하니까 하다보니까 네 핸드폰을 뺄수 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나온 오즈모모바일 3 같은 경우에는 3나 뭐 최신 짐벌 같은 경우에는 큽이 밑으로 가 있거나 해서 케이블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일찍 샀어 짐벌도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담당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케이블을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빠지고요 물론 저는 이것때문에 그 균형수를 사긴 했어요 균형수를 사긴 했는데 아 이제 이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걸 샀냐면 얘는 이제 맥북 전용 케이블이라서 조금 더 길어요 길 수밖에 없는데 얘를 꽂게 되면 어... 보이시나요? 공간 여유공간이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인 케이블이 다 그럴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균형 자체가 아예 안 맞아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저거 꽂는다고 해서 균형이 맞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이제 맥북 그 충전, 충전 케이블만큼 그 제가 넣어놨는데 그래도 공간이 남죠. 그러니까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적어도 어느정도 그래서 이 상태로 키면 짐벌을 키게 되면 은끄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근데 아까 그 상태는 균형을 절대 못 잡아요. 짐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충전기를 샀습니다. 어, 지금 보면 고속 충전이라고 떠요. 그죠? 고속 충전.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음, 보조 배터리 성능만 괜찮으면 이제 진짜 이 케이블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굳이 굳이 이 케이블을 안 쓰셔 뭐 진벌 촬영을 안 하시거나 요즘 모바일 3를 구매하셨다 하신 분들은 굳이 이 케이블을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보다 저렴하고 음... 좋은... 좋, 하기보다 이거보다 저렴하고 좀 이쁜 네, 모양을 가진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물론 이 케이블도 장점은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 케이블 자체가 그냥 일반선이 아니라 여기 한번더 감겨있어요. 이실 같은 걸로. 네, 그래서 어... 꼬임이 방지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이고 제품 자체는 좋아요 근데 굳이 이 제품을 예, 억지로 사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예. 근데 어, 짐벌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예, 짐벌 촬영을 많이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확실히 편리하다 충전하면서 촬영을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점꼭 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